서울주택도시공사가 SH 참여형 사업 참여 대상지를 모집합니다. SH 참여형 사업이란 SH와 주민이 공동사업 시행자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. 여기 있 때문에 영상 을 만들 면서 좋은 시너지 효과 를낼 거라고 생각 됩니다. 최우수, 레포트... 최우수 레포터즈. 최우수 <웃음> 레포터즈. 최우수 레포터즈가 되겠습니다. <웃음> 제가 진짜 꿈만 같았어요. 진짜 제가 이걸로 상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. 여동생이 있는데 동생한테 먼저 자랑을 했어요. 그냥 동생도 이걸 그렸거든요. 근데 저만 상 받았잖아요. 왠지 약 올리고 싶었어요.